전시회 연서 왔다고 한거 아니었어요? 그런데 말입니다. 지금 저희 한끼 조단이우수한요 그거 안 되겠네. 어디서 입을 거어아 어디 아더외 십시오. 다우리보 싶지 않아아 야, 어안 잡아봐요. <웃음> 아, 꼭꼭이의 유혹이라고 했지? 좋아했잖아. 누가 흑덕거리는 물을 가는 말이야. 마구 이것이 엄마. 우가 있사옵니다. 아, 미안하게 됐네.